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한 20여 분 정도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든 안 보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빨리 듣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천천히 자세히 듣는 것도 모자라서 여러 번 되돌려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 자, 세상을 지배할 다섯 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개인, 제 개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때 우리는 팡주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팡주가 어떤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죠.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 플랫폼스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자, 구글은 주식 종목은 알파벳 A.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같은 빵주들이 2022년 올한 해, 올한해 평균 하락률, 이 다섯 개 종목의 평균 하락률이 무려 43.8%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손실이 평균 43.8%라는 건데, 자, 이것은 6월 14일 종가 기준이다. 미국 시장 종가 기준이다. 하는 것 참고하시고, 자, 그런데 이 빵주들이 각각의 종목, 기업들이 서로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책,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의 업데이트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 책은 현재 종이책은 완전히 판매가 끝났습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인터넷 서점에 현재 전자책 형태로만 구매할 수 있는데 혹시 종이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 주문하면 주문받는 대로 종이책을 제작해주는 서비스 POD로만 독점 공급되고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올해 투자하신 분들 참 손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올해 미국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수, 그러니까 주가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올해 6월 14일까지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팡주 평균은 마이너스 43% 아까 말씀드렸죠. 나스닥 지수 평균은 마이너스 32%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평균이 팡주 주요 대형 기술주들보다 오히려 덜 떨어졌다. 반대로 대형 기술주들은 나스닥 지수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이 이야기인데요. 원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특히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빵주, 대형기술주 위주로 일반 투자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 보시지만 연초에 계속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너무 불안해서 바닥에서 팔았다. 그런데 나중에 오르니까 또 샀다. 계속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또 떨어졌다. 팔았다. 또 오르니까 또 샀다. 또 떨어졌다. 자이 같은 흐름을 거래를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아마 마이너스 50%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반대로, 어떤 케이스는 꼭지에서 팔고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사고 다시 꼭지에서 팔고 자, 이래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흔치 않습니다. 물론 그랬다면 슬링 손해가 나더라도 나스닥이나 빵주 평균보다는 훨씬 적은 손해가 났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같은 케이스는 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를 하셨을 건데, 빵주 중심에. 자, 그랬다면 만약에 빵주 평균이 마이너스 43% 이니까 대략 한 30% 전후의 손실이라면 상당히 방어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위로가 되셨습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빵주가... 서로명함이각 종모보다 엇갈렸다고 했죠. 어떻게 엇갈렸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로 현재 이름이 바뀌었는데 연중 최고가 올한해 들어서 2022년 연중 최고가가 338달러 한 주당. 그런데 6월 14일 종가 기준은 163달러니까 무려 52% 반토막이 났습니다. 애플 볼까요? 연중 최고가가 182달러였는데 6월 14일 종가가 133달러이니까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스에 비해서 애플은 절반 정도 손실이죠. 아주 양호하죠.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에 비하면 말입니다. 아마존 보겠습니다. 연중 최고가가 170달러였는데 6월 14일 종가가 102달러, 마이너스 40% 많이 빠졌죠.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연중 최고가가 597달러였는데 6월 14일 종가가 167달러니까 무려 72%, 4분의 3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구글 알파벳 A 보겠습니다. 연중 최고가가 2,960달러였는데 6월 14일 종가가 2,134달러니까 28% 정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애플 수준 정도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다섯 개 종목의 평균 2022년 올해 평균 하락률은 무려 43.8%, 6월 14일 종가 기준입니다. 무려 43.8%, 상당히 많이 빠졌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빵 시대는 종말인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은 아니다입니다 예컨대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지배할 대형 기술주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이들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왜 이들 기업들의 플랫폼으로 우리는 소통하고 있고 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들 기업들의 기술들이 우리들의 정서와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이 있습니다. 또그 자금력으로 돈되는 기업을 무너발로 M&A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유튜브도 구글 알파벳 A 구글 기업들이 가고 있죠. 자이 구글이 알파 이 구글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자체 에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 이 유튜브 기업을 인수합병한 겁니다. 그래서 이가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 엄청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한 5, 6년 동안에 백 몇십 개 주요 기업들 새로 등장한 기업들 괜찮다 싶으면 다 인수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우리가 잘 아는 사진 업로드하는 인스타그램 자그 같은 경우는 또 페이스북이 가리고 있죠 메타 플랫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대단할 거다 그런데 단지 옥석은 가려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옥석을 이제 하나씩 가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스북입니다. 메타 플랫폼서. 자,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사진 공유 앱, 인스타그램 인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신저 서비스, 왓츠 앱 이것도 인수한 겁니다. 자, 이 같은 페이스북적 메타 플랫폼서가 올한해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52%가 빠졌고요. 지난 1년 동안을 따져보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58% 그러니까 최고점 지난 1년 동안 최고점 대비 절반 이상이 빠졌고 올해도 절반 이상이 빠졌다라는 거죠. 자왜 이렇게 크게 많이 빠졌을까요? 반독점 규제 제 책에도 나와 있죠. 반독점 규제뿐만 아니라 특히 비윤리적인 경영 콘텐츠에 대한 조금 비도덕 ]적인 업로드, 게시물들을 차단하지 않았던 자, 그런 암목적인 지시 자,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비윤리적인 경영으로 많이 폭락했죠. 한국에도 카카오톡이 바로 비윤리적인 경영, 갑질 경영 으로 많이 주가가 떨어졌죠. 뭐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아주 적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평균보다 적게 빠졌죠. 1년간 27% 마이너스 자 이것은 올 연중 마이너스 27% 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올해 연초 고점이 지난 1년간 고점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빅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하락률 자왜 그럴까요 애플폰 자 이것은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애플 TV, 넷플릭스와 같은 애플 TV, 그 다음에 애플 뮤직 등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있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플 폰 매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금융 서비스를 종합할 때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 애플카 이야기 들었죠. 자,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겠다. 주문해서, 자, 애플카 등등을 해서 결국 애플은 내가 못하는 게 뭐니 라고 말을 하는 기업입니다. 세계 1등 기업이죠. 자, 그만큼 탄탄하다. 자, 아마존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은 내가 못 파는 것이 뭐니 하는 기업인데, 세계 1등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 아마존은 세계 1등 전자상거래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가해드리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세계 1등입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가 제일 많이 성장하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인데 클라우드 아시죠? 지금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의 문서 작업이라든지 하다 못해 또 기업의 여러 가지 방대한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어야 되는데 그 저장하는 공간 서비스를 하는 곳이 바로 클라우드라 이렇게 이해하실 때그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세계 1등이 아마존이다. 그것 때문에 아마존이 아직도 성장주로 취급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주축은 뭡니까? 바로 전자상거래죠. 그런데 전자상거래가 계속 위협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월마트라든 전통적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이런 마켓들이 계속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도 전자상거래 본너민천과 전자상거래시장이 계속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론가 올 한해 40%가 빠졌고 직전 1년간을 따지면 44% 거의 뭐 반토막 수준에 근접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이 넷플릭스는 황주 가운데 가장 굴곡이 심했던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의 안방극장이죠. 그런데 진입장벽이 참 허술합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방, 안방극장입니다. 제 책에서도 넷플릭스는 아마 디즈니랜드 때문에 많이 위험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넷플릭스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수혜주로 급등을 했죠.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걱정도못 가니까, 전부 집에서 넷플릭스 TV 시청률이 또 회원가입이 엄청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니까 주식도 크게 올랐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되니까 비해주 굉장히 폭락하고 회원도 막 이탈하고 했죠. 이제 비해주로 폭락. 그렇기 때문에 주가 등락이 아주 심했습니다. 보면 올한해 무려 72%가 빠졌고 마이너스. 지난 1년을 확장해도 77%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의 주가가 폭락했다 라는 거죠. 자,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글이죠.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을 가지고 있고 동영상 공유 유튜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가 구글 기업 겁니다. 물론 구글이 인수한 겁니다. 자율주행 업체 웨이버 이것도 인수한 거고요. 인공지능 업체 딥 마인드 이쪽도 인수한 겁니다. 자이 알파벳은 올 한해 연중 마이너스 28%, 직전 1년을 따지면 마이너스 30%인데 나름 탄탄하죠? 애플하고 비슷하죠? 자 하락률은 애플과 동급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하는 게 뭐니 애플처럼 자 지금 알파벳의 비즈니스 서비스 영역을 보면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업체 딥마인더, 검색 엔진, 구글, 이런 등등의 서비스들은 결국 시대 변화, 미래 지향적인 서비스가 훨씬 많아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은 여전히 탄탄하다. 내가 못하는 게 뭐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 다섯 개 기업들의 결과적으로 엇갈린 명암을 정리해 보면요. 6월 14일 종가 기준인데 상당히 퍼, 즉, 주가 대 주당 순익 비율이 고퍼 높은 기업도 있는 반면에 또 저퍼인 기업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페이스북의 PR은 12.75인데 페이스북 PR이 12.75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장주에서 이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 미래성장, 앞으로 실적보다 주가가 훨씬 더 싸졌다라는 건데 이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페이스북에 대한 즉, 지금 메타 플랫폼서 기업 바뀐 이름, 이 메타 플랫폼서에 대한 기대 수준을 크게 낮추었다. 때문에, 때문에, 퍼가 12.75로 크게 떨어져 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업 수준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로 애플을 보시면 21.58. 애플은 그 전에 30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고, 21.58 정도니까, 아까 애플의 주가 하락률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있는 이것을 견주어 보면 상당히 주가가 저렴해 있는 거죠. 여전히 미래성장주. 그 다음에 아마존 보면 49.35, 아마존은 상당히 또 고퍼죠. 자 그런데 아마존이 고퍼를 계속 이 정도 49.35 정도의 고퍼를 용인할 수 있는 가슴을 쓸래게 하는 미래성장 엔진이 있냐 하면 저는 조금 캐치업 마크, 글쎄요라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물론 괜찮지만 그것이 미래 기업으로서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고 그랬을 때 49.35는 아직도 조금 주가 수준이 높은 것 아닌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15.1이죠. 자 이것은 페이스북하고 비슷합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대열에서 이탈했다. 투자자들이 볼때 넷플릭스는 성장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견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알파벳 자, 보면 애플하고 비슷한 PR을 보이고 있죠. 19.30. 즉, 알파벳은 상당히 미래의 비즈니스가 가슴을 들뜨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 아직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 이 기존의 빵주 가운데 애플,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 정도만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 우리가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바꿀 기회 세상을 지배할 다섯 가지 미국 주식 종목을 제가,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 다섯 가지 종목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에 참고 마시고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인생을 바꿀 기에 제가 생각하는 세상을 지배할 다섯 개 주식 종목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망 플러스 유. 자, 망 플러스 유. 망은 요즘 좀 들어봤죠. 망은 어떤 종목들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구글.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PC, 컴퓨터의 운용체계를 서비스하는 윈도우. 잘 아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 이야기는 조금 더 하, 나중에 하겠고요. 애플 잘 아시고. 엔비디아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게임, 자, 게임이라면 어떤 겁니까? 바로 메타버스로 직결되죠? 자, 그것이 엔비디아. 자, 구글은 앞서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망 플러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유. 자, 이 다섯 개 종목의 올한해 연간 평균 하락률이 41.2%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는 팡주의 평균 하락률이 43.8%라고 보았잖아요. 광주의 평균 하락률보다 망 플러스 유 제가 다섯 가지 추천한 이 종목의 평균 하락률이 어비슷합니다 약간 작죠. 뭐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비슷합니다 그죠. 자 그럼 하나씩 새로 추가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세 가지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그전는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은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퍼가 25. 이 1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애플이나 또는 알파벳4랑 조금 어피스타죠? 20대 초반.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PC 운용체계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익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끝나고 엣지로 전환하고 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자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로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예 근데 상품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런 등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히 탄탄합니다. 탄탄한 비즈니스의 결과인지 올 한해 연중 27%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애플이나 알파벳과 비슷한 하락률이죠. 1년을 견주 확장해보아도 30% 정도 하락, 아주 양호하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서비스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 2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아까 아마존이 주가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전자상거래 그는 본업이고 세계 1위의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2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이고 아마존과의 그 점유율 차이를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최근 무려 80조 원 원화로 80조 원을 투입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세계 최대의 게임 회사죠. 이 게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왜? 바로 앞으로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죠. 돈 많죠, 80조 원. 자, 이 같은 큰 빅테크 기업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엄청 많아서.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뭐 이것도 80조 원 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어지간한 좋아 보이는 신생 기업들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결코 망하기가 힘든 기업이라는 거죠. 제가 제 책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 기업들 쭉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이 결코 망하기 힘든 이유 그 가운데 바로 엄청난 자금력이 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퍼가 42.50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상당히 높죠. 제가 아까 아마존 퍼가 50 전후 자 이것은 상당히 높은데 과연 이 정도 높은 배수를 허락할 만한 인정할 만큼 아마존이 미래 비즈니스가 가슴멀 뛰게 하는 게 있냐 할때 저는 조금 캐치업마크 그런데 엔비디아는 4 2 5 0 고퍼입니다만 아직도 아직도 고퍼입니다만 그래도 가슴을 뛰게 하는 비즈니스가 있다 어떤 거냐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세계 최고 최대의 인공지능 컴퓨터 반도체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어떤 데서이죠 자율주행, 메타버스에 특화된 반도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올한해 무려 48%나 빠졌습니다. 1년을 확장해서 보면 52%나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업을 지위는 확고하다. 확고한 지위, 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비즈니스 여전히 있다. 성장주로서. 그런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 높은 하락률. 그러니까 거품이 쫙 빠졌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퍼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이익을 못 내는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계 최고, 최대의 메타버스 솔루션 시스템 기업입니다. 게임 엔진 분야의, 모든 게임 회사들, 게임 엔진 분야의 90% 이상을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상위 100대 게임주 가운데 94개 고객사가 바로 유니티 소프트웨어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강자죠. 자, 제가 왜 게임 이야기를 하냐면 메타버스는 곧 게임하고 절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니체 소프트웨어가 다가오는 어, 확장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의 가장 최강자 중에 하나의 기업이다 아직 적자 기업이지만 제가 다섯 개 기업에 하나 넣은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니체 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빠졌다고 올해 한번 볼까요 올해 무료 마이너스 76% 그러니까 4분의 3 토막, 4분의 3이 빠졌고 4분의 1 토막 났죠. 1년을 따지면 85% 뭐 4분의 1 토막 더 떨어졌습니다. 1년을 따지면.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유니트 소프트웨어는 빠질 만큼 빠졌다. 확고한 지위 대비하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성에 대비하면 하락률이 매우 높다. 거품이 쫙 빠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망 플러스 유. 제가 앞으로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되는 종목 5개 종목 망 플러스 유 현재 주가 6월 14일 기준 주가 보면 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주당 244달러인데 이것은 올초올한 해에 비하면 27%가 빠진 거고 애플은 182달러인데 마찬가지로 올 초에 비교하면 27%가 빠졌고 엔비디아는 158달러인데 이것도 올해 고점에 비교하면 48%가 빠졌고 구글, 즉, 알파벳 A는 2134달러 하는데 이것도 올해 고점에 비교하면 무려 28%가 빠졌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유이트 소프트웨어는 33달러 한 주당 무려 76%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크워스로, 다크워스로 저는 페이스북 정도는 다 코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페이스북은 반독점 규제 불러서 비윤리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그런데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 플랫폼서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자 그래서 페이스북은 다크호스 정도로 가끔씩 관찰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몇 가지 투자 유의사항을 드리면요 이 적정 가격과 심리 가격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 기업들의 적정 가격으로는 괜찮다 라는 말씀인데 이 심리 가격은 투자자들의 심리 즉 아주 불안하다는 투자자들이 많으면 자꾸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팔아치웁니다. 손절을 감수하고. 자, 그러면 이것이 심리 가격인데 적정 가격보다 심리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적정 가격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자, 그래서 적정 가격과 심리 가격을 구분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기준으로, 제 판단 기준으로 적정 가격에서 상당히 떨어졌다. 특정 가격에서조차도 떨어졌다. 그래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을 잘 붙들고 있으면 수년 내에 예상보다 큰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심리 가격은 오히려 지금보다 또 지금 가격보다 심리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여유 돈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 투자, 오래 기다리는 투자를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 목돈 투자나 월정립 투자 등 주식에 투자할 때는 꼭뭐 개별 주식이 아니더라도 또 ETF도 있고 펀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나이 등을 좀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30대, 40대, 뭐 40대, 50대 정도, 50대 초반 정도의 목돈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좀 기다릴 수도 있으나 60세가 넘어서 또뭐 50대 후반 이후부터 저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설령 이것들이 기회일 수 있으나 반대로 변동성은 커져 개별 주식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고 이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되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마음 건강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기필코 돈을 벌어야 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목돈을 가진 조금 시니어분들은 이런 투자보다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배당, 뭐 올해 배당형 상품의 투자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해는 한연 6% 가까이 지난해는 5% 였는데연 6% 가까이 배당이 예상되기도 하고 또 이때의 목돈은 원본은 저변동이죠. 마치 그래서 평생 공실이 없는 상가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합니다. 자 이것 관련된 영상을 이따가 하나 붙여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월 적립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 주식 종목을 내가 타이밍 맞춰서 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따박따박 그냥 이테퍼 분산 투자 이건 역시도 제가 저희 바인 투자자문에서 삼성증권을 통해서 하고 있는 동영상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투자는 아무리 이게 기회 라고 느껴지더라도 변동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개인 의견을 뿐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상을 지배할 다섯 개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톡에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 자문을 검색하면 카톡 페이지가 나옵니다.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